또 도도렉스 던졌어요 도도렉스 던졌다고요? 네 응. 아니 그니까 도도렉스를 왜 자꾸 하는 건데 이해가 안돼 어디다 던졌어요 도도렉스? 그 뭐냐 햇살 그 아이스케이브 그쪽이 그니 그러니까 어디 위아래 위에서 던졌어요 내가 도도 그거 먹, 그냥 먹어볼까요? 아 그거. 200개 남, 200한 50개 정도 남았어. 내가 모았는데 안 나오던데 잘? 몇개 만들 수 있죠? 400개. 한 400개나 되고요.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쟤네가 직접 진짜 소환을 한다고 치면 소환을 한다고 쳐봐요. 그럼 무조건 100% 듀핑이야. 근데 그거 그거 확인해봐야 얘네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캐콘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스탯이 다 달라. 클론 한다고 쳐도 말이 안 되네. 근데 뭐 찍을, 레벨을 찍을 수 있는 거, 또 정도 버틸 수 있, 있을 리가 없잖아요, 근데. 뭐가? 그거냐. 어떤 거는 궁궁 떼고 막, 어떤 거는 궁궁 엄청 약하게, 약하게 온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올 체력 찍고, 어떤 거는 또 체력이랑 궁궁 섞어서 찍고.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스탯이 다 다르다니까? 그러면 쟤네가 직접 뽑았다는 건데. 지금 저 정도 계속 되는 걸 뽑는다? 아니 클론하면 잘봐 여기 맥바브라고맥맥 맥 이름 뒤에 클론이라고 적혀 있잖아 클론 된 거는 근데 도도렉스는 클론이라고 뜬게 하나도 없어 테크렉스도 봐봐 여기 뒤에 클론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름을 못 바꾼다고 클론은 지금 위시본드가 지금 몇 천? 몇만 개가 있다는 소린데 여기 서브 오픈한 지 얼마 안되는데 몇만 개가 있을 수가 있어? 지금 3일도안 됐고.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복제, 복제가 되는지 복제 안 되는지 그게 지금 제일 우선순위니요 아니 복제가 안 된다니까? 복제했으면 이렇게 클론이라고 뜬다니까요? 도도렉스 아... 클론이라고 이름이 안 적히잖아 계속. 네. 금 그리고 스탯도 다 달랐잖아. 어떤 거는 올체력이고 어떤 거는 근공이랑 체력 섞여져 있고. 어떤 건또금공이 존나 높고. 그래 싱글 가서 테스트 해볼게요. 싱글에서 아까 봤는데 안 됐거든요, 클로니. 네. S4. 모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 에스프레스 모드가 그 짱게, 에스프레스 그 모드여 가지고. 뭐지? 시 씨바라 스폰하자마자 디지는데 무슨 무슨 뭐 무슨 모드야? 모드 넣어 가지고. 뭐지? 씨바 이거? 페이탈 에러 떴다.